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의 길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할 거고요 어깨 스케줄은 계속 동일하게 당공간갈것같아요 너무 잘 맞고 잘 되고 있어서 어, 덤벨 사이드 레트로 레이즈를 1번으로 먼저 하고요 어, 그 다음 덤벨 사이드 레트로 레이즈가 끝나면 이제 바벨 숄더 프레스 2번 네, 그 다음에 덤벨 숄더 프레스 3번 네, 바벨 업라이트 로우랑 어, 바벨 비하인드 던의 프렉스를 마찬가지로 슈퍼 세트로 묶어서 그 다음에 프론트 레이즈 5번 여섯 가지 어깨 운동을 할 거고요. 5세트씩 어, 해가지고 30세트 어, 맞춰서 운동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바로 가자 오늘은 뭐 어깨만 할 거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내일은 이제 이도 하고 쌤도 하고 종아리 하고 하면 되겠네요 제가 어저께 김종국님 유튜브를 봤어요 김종국님 요즘에 막 이슈 있어서 이렇게 어제 병원 가서 뭐 검사하시고 막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종국님 유튜브를 보고서 좀 느낀게 많았는데 아, 사실 좀 그랬거든요 뭐 음식 먹을 때도 행복하고 운동할 때도 행복하고 뭐 재밌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아 뭔가 새롭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 운동도 막 너무 힘들고 막 뭔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나 이런 게 기본 바탕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막 뭔가 목적 때문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도 짜증나고 짜증나고 싫고 싫어지고 막 억지로 하고 막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한참 어제 나름대로 좀 의도치 않게 우연히 김종국님 영상을 봤는데 아그 말에 공감이 많이 되고 되게 힐링이 됐던 그런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론 이제 계획대로 계획대로 할 거지만 좀 이제 좀 마인드가 이럴 1월 때짠 하고 끝내고 이제 앞으로 안할거 아닌데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너무 막 조바심 내고 뭔가 결정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고요 다시 예전처럼 운동할 때좀 즐겁게 밥 먹을 때도 좀 즐겁게 하루를 좀 즐겁게 보내는 게좀 우선인 것 같아서 어, 조금 열린 생각으로 어,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운동을 했고요 오늘은 또 운동이 또 평소에 하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전혀 지금 좀 늦었거든요. 낮에 일정이 좀 있어서 어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늦어가지고 운동 안 하던 시간에 하니까 또 새롭기도 한데 확실히 좀안 하던 시간에 하니까 좀 부대끼네. 요 내일부터는 다시 또 원래 스케줄로 돌아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. 아 오늘 영상이 아마 늦게 올라갈 텐데 어, 여러분들이 이제 붉금을 보내고 계시려나? 어,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